달려라 방탄 연수에와 아, 생일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21년이네요 제가 서울 상경한 날짜가 2011년인데 벌써 10년 아, 10년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아버 2011년 아,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6월 4일에 아 우리 같이 왔죠 거기, 거기. 제가 9월 달에 왔죠 아 9월 달 맞지 맞아 후배네 아 후배네 아, 후배. <웃음> <웃음> 야 서울 올라온 걸로 <웃음>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거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아, 아 게임전. 첫 아, 아, 아, 아. 정보 검색왕 게임의 타자 아, 게임으로. 몽풀기 아, 하나요? 몽풀기입니다기 아, 아, 아, 아, 진짜 타자. 왜나요 타자. 지금은 얼마 안나오는데 옛날에는 아, 아, 아, 600은 넘었었죠. 아, 아, 600? 을 <목소리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 900 타서. 옛날에 속기사 준비했을 때요. 네. 오, 그건 이제 사실 루머. 사실 루머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네.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목소리로> 네.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아, 이게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이게 말 맞아요. 보면서 이렇게 타 치는 게 되게 부러워요.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아, 바로 번역해야죠. 로바로 실시간으로. 그거는 그래. 눈,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귀야, 머리도, 귀야. 머리도, 머리도 빨라야 되고. 귀가 어떻게 빨라야 노트북이 어려워, 거치. 타자치기가. 그치, 노트북이 맞아, 맞아. 쉽진 않아요. 아, 진짜 아간 쑤셔도 온것 같아. 낮아가지고. 야, 여기 점수에 따라 관심가 올수 네, 있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입구에 인식차를 둬요. 아, 먹는 거, 거 좋아요. 갑시다. 자, 자 다품 다다 되셨나요? 아, 되세요? 형, 뭐야, 손도 드시고요 다들. 야, 진짜 느린디. 아, 이거 진짜 주장부 기. 주의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자, 갑시 스피스바를 누르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오 이제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아.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느낌, 느낌 좋아요 좋아요 턱바 터마 아아 낯가리라는 말이 뭐야? 가자스라가 아. 뭐냐? 아. 책임질 아, 속았어. 아, 잠깐만. 음. 오, 잠시만. 아. 2단계 아. 돌입했어요. 아, 솔직히 6단계는 좀 쉽네요. 나 아,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어. 아, 나도. 이거 집중력 싸움이야, 얘들아. <웃음> 야, 끝났어? 정구아 네, 끝났죠. 아, 아 네, 끝났습니다. 아칠천사백칠십점 어, 나쁘지 않아요 찐났어요 찐났습니다 어더이겠어요자저만사천삼백 점입니다 만3 2 8 8 점입니다 저9천구백점이만천팔십팔십 점이에요 이만 점이 어떻게 나와요 야만육백팔십 아, 너무... 점이에요. <웃음> 사이치지 마세요. 네.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 버서 가지고 랭킹을 보고 있어요. 제 랭킹에도 다고있어요 랭킹 랭킹이 있겠어? <웃음> 지금 7 0 랭킹 올라 <웃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웃음> 자, 0 0 랭킹. 0 0천 등. 자, 9천 등. 아, 어렵다. 다천 점으로 하시죠. 와. 자, 우리 국 핸디캡, 넣어주세요. 야, 어... <웃음> <웃음> 아, 핸디캡 넣어 주세요. 야, 이거 찰 에메랄파이는 골도 안 돼. 야. 핸디캡 넣어. 기분도 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연결이 돼요? <웃음> 아 연결이 돼요? 야, 건방귀의 마술사요 대박이다. 야 너무... <웃음> <웃음> 이거 상징지가 도되다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건방귀의 마술사. 야, 이 야, 그게 진짜 작동을 하네. 야, 소리 또 달라 소리 또. 야,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되겠다본 게임 설명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정보 검색왕 프로그램을 <웃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왕. <웃음> 야, 다... 야, 이거, 어려운데2이0 몇몇몇 <웃음> 그 이거, 이거, 이거, 이몇이몇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오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잠깐만, 일단 시작점은 알았는데? 저요! 정답! 아, 진짜?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우와. 와! 야, 뭐야! 일방이득. 어떻게, 어떻게 했어? 어떻게 응? 했어? 나도 아, 기념일. 아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그래, 와 대박. 대박. 야, 이건 정답이지. 아 이런 계산기. 오케이. 자, 야, 김민아 너 잘한다. 아좀 하네? 아, 기념일 회원구나. 계산기가 있어? 그아 내가 네. 알아야지. 아니, 난 구글에다 찾구글에거든 응, 응. 2021. 2021. 14522년이래. <웃음> 뭐 어쩌라고. 나는 8번 2 0 0 1제라고 쳤더니 검색어가 하나도 없더라. 야, 근데 이건 이좀 이건, 이건 좀 인정이다. <웃음> 정답! <웃음> 자, 너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자, <웃음> 아, 이상으로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이거. 정답. 정답. <웃음> 자, 가자. 아, 이거 문제요.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에피소드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눴던. 이놈은 뭐였을까요? 어, 어, 어. 정답! 정글. 네, G. 안경팀 vs 김석진 팀. 우리가 어,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아. 오늘은 정답을 아니,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돌리다 이거 보고 보면은 여,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이걸 넘겼어요. 아니, 여,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웃음> 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 시작은 방역대. 달려라 방탄은 몇 번입니다. 안해. 아 빠르게 123와 대박이다. 오기 오기 나 달러 방사량 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나도 그거 하려 그랬는데. 1대1대1인가 오케이.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에피 14, 15, 0 16. 0달방크 사전에서 세 팀으로 나뉘어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뉘었던 유닛의 세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웃음> 방, 탄 말고. 방, 탄? 탄 어디야? 여기구나. 들어한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에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알려주는데요국 네, 국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한 아, 진짜? 국의국 한국 국국전국전국 한국 아, 니거이 잘한다. 이디 이거. 이거. 찾았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달방축구에서셋 팀으로 나누는 게임을 진행해다고니다 살려야 만큼 다쳐이때나던셋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어? 어. 아, 이수 많은 팬분들이 지금... 진씨가 여태 선생님되셨죠 저... 아. 네. 모이름 말씀하시고 정답 해주세요. 아래! 저요. 어, 씨. 곰, 비, 혁! 와, 대박이다! <웃음> 어떻게 죠 아, 이거? 이 암이 누구죠? 이 암이 누구죠? 어른, 어린이네. 아,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이분, 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한테 도움을 주셔야죠. 혹시? 곰, 비, 패 아니었어요? 곰, 비, 패. 여기 나오는데? 아냐, 니 바뀌었어. 턱으로. 턱으로 바꿨어. 아, 좀 약간 팁좀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 잤습니까? 아, 이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 아, 진짜. 무도하겠습니다 팍! 으쌰! 뭐야, 뭐야? 야저니기 아니야, 흉기 아니야, 야, 자, 에피, 1십 이, 1십 삼, 방에서 정답! 네. 사교시 진거 아니야 저거? 진첫 번째 네. 어? 진 정답 뭐할 거야? 정답 진 사교시 일교시 국어 이교시 민술 삼교시 음악 사교시 체육 학교 시 뭐라고요? 체육 저 정답 오케이. 정답 아, 어? 예 네, 태양씨 일교시 국어 네 이교시 네 어? 네가 하고 싶은 거한거 거 아니야? 네, 복 뭐?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이거, 이가안 나와 있어요. 정거이어이야지거교시 네. 국어. 네. 이거. 이 어... 아.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아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대영씨도말씀면안 네, 맞아. 아 대박이다. 국과 아, 지민의. 와 대박이다. 나 맞은 거 아니야?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이름이 어. 저렇게 아련하게 uh, 들리는 건 처음이다. 30초 후에는 의 발음 소리니다야정국 왜? 뭐야? 뭐야? 어, 아 제이홉. 어, 총몇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야 수도 있어? 제이홉. 정국. 어? 아니야야 아니, 아니. 아. 아, 아국 전국. 총 5교시고. 네. 국어? 미술? 아, 미술. 아, 음악야 음악이야. 국악, 음악. 국, 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한문. 한문. 그다음 도시학, 먹게 하고 5교시 체육. 아. 와. 아, 여기 다 찾아잔데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클하네 그러니까. 아, 오. 어렵다. 아, 지번가 아, 맞추고 네. 네. 싶다. 자, LBG, 10, 10, 10, 10. 리그 오브 넘버에서 t 선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크 페이크 업. T1. t 어? 제일 먼저. 신선한 자. 아, T1. 티어...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T1은 모르겠네. 아니. 음...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t 원에 대한 이런 <웃음> 얘기가 없어. <웃음> 우리가 없어. 아니,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한 건데? 제이요! 에포트? 네. 아! 아래! 칸나! 백. 아, 찍은 건데, 씨. 정국! 정국! 커지? 아, 칸나 아니면 커졌인데 아, 씨. 아, 나달봉 보고 있었는데, 나왔는데, 이제.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좋다. 자, 에픽 116 아낙터 탑10에서 정국이랑 홍를썼서 어든 롯폰 게임의 최고 점수는 몇점이었을까요? 아 광고 타임이야. <웃음> 아포스트 주작 정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주작 농구 중인 전 정국이 옆으로 나가는 주작. 네, 어용아나만됐어 빨리. 정국 273점. <웃음> 와, 와. 아, 아, 와, 저거 와 저거 어떻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웃음> 야. <웃음> <웃음> 야. 네, <웃음> 저게 <웃음> 바로 주작이구나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어떻게 기어 어떻게...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고. 일단 무조건 달방해. 네? 네. 네. <웃음> <웃음> <Luca> 정. 려방에요가부을더는 거를 검을 했는데요. 부정이요? 네? 설마 사진 찍어서 구글이 갈라 그러지 아. 이미지 구글 점검으로 야 진짜 네이버에 제이홉 박장대소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정우석 박장대소 제이홉 박장대소 호석 박장대소 단지로 박장대소 박장대소를 많이 했냐 아, 난뭐 항상 박장대소지 인생이 박장대소요 저는 아 그렇게 아제이안 나와 머리색이 저게 언제야 아,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돌아가야 되네 이제 음. 저거 머리색. 음. 언제지? 그게 뭔데? 아, 나저 어디서 봤는데? 몇화에서 봤지? 음. 자, 명그래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요제요달려 방탄 34화? 뭐요? 어, 뭐요? 33에 네? 4에요. 34. 정국, 정국! 네, 다시. 지민! 아. 지민! 33화. 어, 잠시 사라인데개 이사 진사라고바꾸지 어떻게 사과인데 박을 던 아, 잠사과 그래 놓고. 아! 걸렸지 같던 거 같아. 사인데 아니라 해고나오 어? 저저 어. 어. 외국에서 찍은 건데. 뭐라 친지 한 억울한 짓이 이렇게 찍는 오! 어 <웃음> 어떻게 찾은 거예요? <웃음> 아, 씨.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아우, 씨.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빈 대신 찾으라. 네? B. 나도 한 입만 더. <웃음> 아. 아래. 아래? 나도 주지. 아, 뭐가입 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야 찍지 말라고 <웃음> 아니 저저 지민 이 표정 뭐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 지못 먹어서 저런 거지 뭐 저번에 왜...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웃음>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레 아레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그 것도 맞지. 이거요. 자, 이거지.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 주지라는데. 아, 아 그래지 하나만 더. 어. 자, 하나만 더 넣어 주지. 하나만 더 넣어 아. 하나 주지. 아. 아. 아. 아. 이거 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나 여기 찾았는데. <웃음>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개 들어 있을까요? 지민이 팀 13개 그러나 봉지에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 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정 와우! 와우! 하하하하하단박에 데뷔 첫 1위를 안겨주신 미니에버 3집 타영연합 아파트. 델이아니 아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어로 쳤다. 아, 네. 2015년 5월 8일. 지민!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뭐, 나는 머리가 빵통이라서 <웃음>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 <웃음> <웃음> 그 왜? 형은 서 진짜 못해. 방탄 소년단 더위. <웃음> <웃음> <웃음> 그러니까 더쇼 일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좋아해. <웃음> 제이홉 B 제이홉 1 1 장. <웃음> 맞아, 뭐 그랬던 것 같아. <웃음> 아, 아. 습니다 자, 2에서시아너내 꿈을 꿨어. 오, 왜아어 <웃음> 뭐야? 어, 11호! 지민! 지민! <웃음> 아 아래. 아, 2014년 2월 16일. 아, 너무 아 지민,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웃음> 와, 죽무네 아래. 아래. 하트 소년단. 우와. 하트 소년단이 다음가겠습니다자에서제시무엇요 뭐. 어? 아. 아, 아, 음. 저거 무슨 뭐, 편이었더라? 여기서 뭐했지 리아 정말. 아 이걸 이렇게 치면 안될것 같다. 형 저기서 뭐했죠? 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어디지? 발방회특 뒤. 어색을 하셔야 돼. 야. 아, 이거 뒤. 1. 징 네. 와, 사진 너무 많아. 엄청 세세하게 올려 주셨는데? 아, 사진을 빨리 줘라. 아, 윤경은 왜안 나오니? 찜인데 0, 0, 0, 0. 뭐야? 무슨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왔거든요. 너 보고 있냐? 아니야, 아니야. 비! <웃음> 황당! 근데, 네, 벽끼고 와. 아니,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아래. 아래 분노! 네. 왜 윤경이 뛰는 거 없냐? 어, 아니, 어, 어, 이거... 지민, 지민. 지민. 지민, 지민, 지민! 네. 황당 맞는 거 같은데, 황당? 괜찮아요. 찾고 있는데... 아 이거 찾고 싶어. 어? 근까요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진짜 같이 그, 그러니까 가까이. 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 검색해야 돼요? 에올세이거니다 검색 하다나에올리안 보여요. 안 돼. 아, 네. 저 아니, 검색해야 아닙니다. 돼요? 검색하셔야죠. 음. 검색하라고요? 이버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리신 싱크로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아, 거.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형, 슈가. 아, 야, 태형, 슈가, 태형. 진. 네. 어, 어 가운데를 못 맞추겠네. 진. 네. 슈가, 정국. 진. RM. 비. 정국. 아니야. 정국. 슈가, 정국, 아, 지민, 슈가, 제영 네, 네이버 네, 없는데, 저기. 뭐게 정국이라고? 비. 슈가, 전국 남준, 슈가, 태형. u n g Namjun, Sugar, Tail. s u 우리 팀에 있 g a r Sugar, 은 u g a r Sugar, s 야 g a r Sugar, Sugar, s u g 입술 s 이 g a r Sugar, s u g a 아나없는데 가. 나... 아니 아, 저걸 슈가 아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리오스다. 남준형이랑 호비형 먼저 할수 있다 이? 아니 저걸 봐도 난모르겠 모르... 아, 아, 아, 아, 저거 왠지 아, 김태형이. 자, 아까 정다 말 얘기할게요. 슈가. 슈가. 지민, 지민. RM 아렘. 아국제이 하... 아주 네 번째를 아. 누군지 모르겠어. 아, 호병 먼저 해야 돼. 뭐가 어, 아, 다른가? 저기에 사람이... 아, 이건 미버스 파자이어. 아, 이거 모르겠다. 슈가, 슈가 너 확실해. 지민, 슈가 산 여기 있어. 슈가 천국, <웃음> 제이홉, 제이홉, 제이홉, 시옷 이 지민, 뒤. 와, 진짜? 야, 너이로와 봐. 아니야, 너. 와, 저 슈가, 정국, RM, 슈가, 비 지민!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형 아! 와! 와! 아! 슈가, 두명 두 있었어? 아니, 중국이었어? 내가 호비 형과 다 맞췄었어 호비 형, 진짜 왜왜 응. 왜 저런 자세에서 형, 입술을 이 형, 입술 왜 이렇게 누래게 <웃음> <웃음> 제이홉 입술 왜 그래? <웃음> 저거 제가 위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저 기억나. 저거 이, 저거 투, 일, 일본 투어 갔을 때, 거하게 앉아하거든요 <웃음> 아미 뽀뽀쏙이래서 뽀뽀 올린 거 같은데. 아, 진짜 요 우리 술 먹고 있잖아. 위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웃음> 형, 아미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 야, 근데... 투어가 딱 끝나가지고. 아, 근데 세상 우리 참뭐 별거 많이 했다. <웃음> 그치. 그러니까. <웃음> 와, 진짜 어렵다. 와,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기다. <웃음>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했어요. 긴장 아, 엄청 떨렸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지민이 아니야? 남준이 형. 지민이 형. 정은 18점, 21점, 26점, R15점, 2점. 네. <웃음> 정구아 너 대단하다. 근데 이거이야 그래도 야, 그, 저걸로 그러니까. 진짜 4점이면 아, 저핸드캡으로 네. 4점도대단태 네. 아, 너랑 나는뭐한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난추천 <웃음> 사실 저도 수 있잖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웃음> 네. <이> 친구는 그냥. 여러분 정수을 갖고 메을세요 오이피크리오.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크 하나. 자, 여러분. 아, 그런데. 아, 점수 뽑에 음식 먹을 수 있는 먹고 싶어 있어. 는거 먹고 싶은 있어? 민아. 먹고 싶나? 우리 제일이 뭐 먹고 싶나? 이런 거지. 이런 이런 아주 막다 사주고 싶지. 소행 뭐 먹고 싶나? 얘기해 봐라. 교육 잘하네. 먹고 싶나? 우리 제일이 뭐 먹고 싶은데? 참치 주먹밥 하나만. 제일어 먹어내. 예. <웃음> 나, 아니 한명은이 점짜리 가능해 한명어한 어? <웃음> 명은 2 점짜리 가능. 저 어, 꼬치 어묵이는 될것 같아. 꼬치 어묵. 꼬치 어묵 오케이. 아 그러면은 뭐야 내가 그 꼬치 세개 시킬게요. 아, 어묵. 꼬치 세 개? 네. 그러면은 뭐하지? 내가 어묵 국물 해야 되나? 야 오이 피클 먹을래? <웃음> 너 너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아니? 어? <웃음> 오이 <웃음> 피클은 도대체 뭐랑 <뭐라고 웃음> 어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맞지 맞지. 직화 저는... 떡볶이 가자. 형, 어, 꼬치 하나, 하나 주세요.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 아, 아니, 사실... 은근히 오이 피클이 괜찮았어요. 저 오이 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해요 국물. 해요, 국물. <웃음> 오이 피클로 할게요. 그냥 야. 형, 여기 끼지 마. 올림픽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을 해봤는데. 왜? 뭔데? 그러니까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뇨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어,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를 작용하여 비만이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데 <웃음> <웃음> 어, 굉장히 이런 어 검색왕. 코너로 넘어가야죠. 오케이. 제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 색왕이 강의 맺어 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달려라! 쾅! <목소리> 자, 저희 달려라 방탄 연수의두 번째 코너는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댄스를 쳐봐야입니다. <좀 목소리> <맞춰봅시다. 목소리> 재효. 아?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형? 왔다. 내 댄스를 맞춰 봐. 아. 니죠친이랑 상관이 없을 것같아데 <웃음> 네. 먼저 배우었던 엄 전문가의 춤을 보고 어떤 걸기기에 맞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기 싫을 것 같은데. 누가 해 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아 얼굴 다 가리신 거 봐봐. 예? <웃음> yeah? 뭐야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지? 뭐라고요? 막춤 추신 거 아니야? 정답 아이돌. 뭐가 yeah. 도시인데 계속? 진 yeah. 아이니쥬. Yeah. 아니 저게 안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정국 정국 정국. 정국 on. 그 고블린 다 아, 다이너마이트. <웃음>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알았어요. 감자 왔어, 감자 왔어. 아 감자 이거 뭐 식은 죽 먹기의 나한테 이제 그본 게임을 들어가까요 네. 네. 아, 이제 감자 왔어요. 오케이. 시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첫 번째. 준비 준비했어요? 아, 당연히 안 됐지. 춤면서 아,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들어가세요 갑니다. 아깐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한 바퀴 동시네 딥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맞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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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맞춰도 문제네. 아, <웃음> 아, 맞추기 싫어졌어, 아, 갑자기. 아, 맞춰도 문제네. <웃음>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재영.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뭐야, 여 야, 이거 오, 뭐지? 진! 잠깐 진! 진. 와. 아, 진! 진! 진, DNA? 와. 와, 켜. 와, 와, 대박이다. 켜.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그게 났습니다, 지금. 뽑아. 분발하라, 고 안무에 막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으이?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것 같아. <웃음> 팀장님. 잘해라. <아래라>. 잘해라, <웃음> <아래라> 앞으로. <웃음> 이제 신영이다 <웃음>